네 안녕하세요. 보안포예트 조정원입니다. 어, 이번 시간에는 오픈소스 중에서 좋은 도구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이제 p a 툴킷이라는 도구이고요. 요는 이제 펜테스트 아카데미 와이어샤크툴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네요. 요거는 뭐냐면은 외국에서 되게 유명한 그 IT 보안 쪽의 강의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강의 들으셔도 괜찮은데 다 이제 영어죠. 영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만든 도구를 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근데 그 도구가 오픈소스로 오픈이 되어 있고요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와이파이나 http, https 이러한 패킷정보 특히 이제 대량의 패킷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고, 하고 싶을 때 이제 와이어샤크나 아니면은 기타 여러가지 이제 도구들을 사용을 합니다 에스플로이트 같은 도구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트워크 마이너 그런 도구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 여기에서는 공개된 것은 와이어샤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입니다 그래서 패킷 여기 되어 있는 이러한 다양한 패킷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스크립트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한번 음, 화면을 직접 어, 실습을 한번 해 보면서 같이 그거를 한번 이해를 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다운로드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받으시고 난 뒤에 어디다가 이제 옮겨 주시냐면은 와이어샤크 여러분들 윈도우에다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와이어샤크의 플러그인 쪽으로 가시면 바로 여기 다가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. 아마 이 파일이 다운로드 받을 것이고요. 요건 제가 이제 압축을 여기다가 하고 또 바깥에다가 이렇게 어, 옮겨 놨습니다. 플러그인 바깥쪽에다 이렇게 설치를 하기 위해서요.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압축을 해제하시면은 플러그인하고 그다음 샘플, p k 파일하고 우리가 분석할 거죠. 그다음에 이제 PE 툴킷에 대한 그런 교육 자료, 어 PPT 자료가 좀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플러그인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ARP, DHCP 각각에 대한 프로토콜. 여기서 지어하는 프로토콜의 프로토콜 폴더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이 플러그인 쪽에다가 여기다가 복사를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이 되겠죠? 나열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요 도구는 현재 우리 그 루아로 되어 있습니다. 루아요. 근데 루아라는 여러분들 스크립트는 그게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. 근데 어, 루아라는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 와이어샤크에서도 뭐 지원이 되겠지만은 어떤 자동 분석도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라 보시면 돼요 파이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문법도요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어, 와이어샤크에서 당연히 이제 사용을 하고 원래 이제 게임 쪽에서 게임에 이제 그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애니메이션 같은 거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의 정교한 것들 위치 정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어, 할때 이제 루아라는 스크립트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 치트 엔진 네, 치트 엔진이라고 메모리 조작 게임 메모리 조작 같은 거 하는 도구들 있었죠 거기에서도 루아라는 스크립트를 지원을 하고요 어, 게임 같은 경우에도 어,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, 보안 쪽에서 생각하면은 엔맵 NSE 그쪽에서도 다 기반이 루아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만약 MFNSE를 관련된 것을 들으셨다면 은 루아 스크립트가 그렇게 어 많이 이렇게 어색하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 익숙할 겁니다 그래서 루아라는 스크립트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압축을 해제하시고 난 뒤에 어 와이어샤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조금 살짝 에러가 발생을 해요 이유틸 i l 루아라는 쪽의 경로들을 제대로 좀 얘가 못 잡아주고 있는데,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아마 저 부분이 조금 에러가 발생은 하긴 합니다. 자, 그래서, 어, 이쪽으로, 요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여기서 샘플을, 네, PA 툴킷 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, 샘플 아무거나 이제 골라서, 어 HTTP 트래픽이라는 거, 이게 좀 크거든요. 데이터가 이거를 그래서 끌어오시면은, 얘가 이제 열립니다 패킷정보가 열려요 상당히 큰 데이터입니다 네, 상당히 좀큰 데이터고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때 예전에 제가 와이어샤크 같은 경우에는 기능을 하나씩 하나씩 거의 다 설명을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요 이이 이 도구에 대해서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볼때 어디부터 좀 요약을 분석하면 스티티스의 뭐 컨버세이션 정보 같은 거나 컨버세이션은 이게 이제 프로토콜 TCP하고 그 다음에 UDP 가까이 프로토콜에서 IP 버 포트 요 기준으로 분석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. 그 다음에 HTTP를 분석하려면 스테티스에서 HTTP 요 프로토콜 리퀘스트 정보나 이런 것들 이 안에 있는 얘네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리퀘스트 정보를 하면은 이렇게 리퀘스트 정보들이 이제 분석이 어느 정도 되죠. 물론 요거의 요거 지금 이제 스테티스 정보들을 충분히 활용하셔도 예 상관이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이 툴즈에서 더해진 이 플러그인을 좀 한번 이게 살펴보면은 웹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다운로드 파일이 같은 경우는 GET 리퀘스트, POST 리퀘스트 이게 좀 분류가 좀 상세히 되어 있죠. 아까는 그런 리퀘스트 값이라는 것만 해가지고 그냥 쭉 나왔는데 요거는 조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HTTP에서 이제 방문했던 그런 사이트들 정보들이 있는 것이고요.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? 다운로드 파일. 이제 현재 이게 웹, 웹 트래픽이기 때문에, HTTP 트래픽이기 때문에, 다운로드 파일을 여기다가 클릭을 하시면은, 얘가 이제 분석을 합니다. 분석을 할 때도 상당히 이쁘게 나오죠. 예, 이쁘게 나옵니다. 그래서, 이렇게 살짝, 어, 키워가지고 보시면은, 한 번에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. 어떤 다운로드 파일들이 되어 있는지, 혹시나 뭐, EX 파일이나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지, 여기다가 EX 파일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, 하셔도 이제 검색이 되죠. 예. 조금 이게 어, 예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웹쪽에 get request 정보, 아까 거그 비슷한 정보들이 이제 분석이 돼가지고 나오겠죠. 근데 어 이렇게 보면은 파라미터 값하고 패스 값 이런 것들이 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네모칸, 어떤 프레임, 예, 프레임 형식으로. 이렇게 어, 테이블 형식이요. 테이블 형식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좀 개발해가지고 활용하셔도 어, 좋을 것 같아요. 예, 저도 좀 많이 연구를 했던 부분들인데 아직까지도 좀 많이 못 만들고 있습니다. 시간상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응용을 하시면 이 오픈 소스를 좀 응용하시면은.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플러그인들을 또 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막,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어, 이 PA Toolkit 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잘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 분석하고자 하는 뭐 악성코드 분석이나 치매사고 분석을 할때 충분히 한번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